두 번째 if는요, 이 종속절 말고 주절에 위기도 들어, 들어가요. 네. 위 동사 보면 이렇게 와요 어, animal. 네. I... 아 두번째 거 먼저 드릴게요네 I will be sad 두번째 거에 있는 거거든요 네 두번째 거 아, 네. 내가 동물이면 나는 슬플텐데 음. 슬플, 슬플 것이다 슬플 것이다? 아 슬플 텐데하고 슬플 거짓하고 달라요? 네 뭐뭐 할거없어 왜냐면 윌이잖아요 이거. 네 어... 네네 아 윌이 들어가면서 어, 우드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? 우드요? 네 우드? 당연하죠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